아이 여러분! 방이요! 브르님 오프닝 좀 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먹어보자! 잘오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만 있는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부산으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폐차해요! 레츠 고. 여러분! 혹시라도 맹그로브 크랩을 해주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얘들이 집게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딱 몰리면은 바로 손가락 삭제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오늘 청계를 잡으러 왔습니다 매년 여름에 청계를 잡으러 오는데 맹그로브클의 외래종입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명물이라고 해가지고 또 잡으러 왔는데 나머지 설명서 부터드니 저쪽에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온 오프라인 구리아 저... <웃음> 저승사자 입니다 호거입니다 청계 전문가 시아리마 진해대장입니다 아 야새 까마입니다 여러분 계서 생물 유튜버들이 자주 이제 많이 찍은데 오늘이 거의 최다죠 오늘 끝나고 조구 해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스킨 두분 해가지고 들어가서 청계 잡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워킹을 해가지고 청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대 워킹 한번 하실래요? 어, 아, 좋죠. 어. 자신이... 어. 천막 어? 여기 의미가 없잖아요 <웃음> 어. 불사대기 어때 아 어.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어, 제가 해산 해산 하세요 해요자 어, 여러분 천개 났습니다 저거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집게 갖고 올테니까 <웃음> 기다려 예야 여러분 얘네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살짝만 움직여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형님이 집게를 가지러 갔어요 뭐, 오히려 얕은데로 온데 그래 계속 좌회전해 형님 빨리 와아아 아, 들어왔다 아. 형 나와 나와 나와 집게 집게 그렇죠 그렇죠 팔딱 하면 될것 같아요 팔딱 팔딱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내가 아들 들고 아아 거. <웃음> <웃음> 원래 들고 있는 사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새끼입니다. 잡으아 가야겠다. 불어요. <웃음> 오늘 뉴트리아 좀 잡고 오셨어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뭐 친한 <웃음> 놈으로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웃음> 왕우렁이알좀 드셨어요? 철이 아니라가지고 에이 못뭐 드시잖아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돌 있는 데 있죠 이쪽으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형님 멋있다 솔직히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조상 중에 아마 방글라 <웃음> <웃음> 이게 맛있거든요 뭐가 맛있어요? <웃음> 아 형님 바로 식사 가능하신가요? 포란을 해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아포란했구나 아, 아. 아. 죄송한데 포란을 <웃음> 손에서, <웃음> 손에서 하셨는데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역시 대단해 진짜. 두 <웃음> 있다, 두 있다. 언니, 등 언니, 등 어디 어디 어디? 오예예 천천히 등 천천히 등꽉 잡아야 돼. 잡았어? 잡네. 잡네. 잡은 잡네. 날려 날려 위로 날려. 위로 날려. 위로 날려. 위로, 날려. <웃음> <웃음> 야, 나이스야.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완전 포박했네. 어, 머리야? 너. 어. 안네 잡았습니다. 누가 누가 잡았어?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제가 잡았죠. 보고든 우와. 어, 안 누르셔도 <웃음> 다시 오세요 와, 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지금 와... 딱 사이즈가 바카지 좀큰 개체 느낌이에요 진해정이 근데 이거보다 응. 큰 거는 요거에한몇배 되죠? 하나는 한... 아, 아가야지 아, 아가야지 아, 아, 아. 아, 여러분 이게 청개인데 이게 딱 봐도 다른 개랑 다릅니다 여러분 맹그러브 크랩이고 티켓가 달라 우와 물렸어 물렸는데? 뭐야 유튜브 나왔어? 다 아, 나왔어 여러분 얘가 태국에서는 식당 같은데 가면 팔아요 태국에서 먹는 뭐 칠리 크랩이나 이런 개 요리들 있죠? 이게 다 머드 크랩으로 하더라고요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잡으면 되니까 그래 자존심이야 다다 아유 자 여러분 태국에서는 아, 태국에서는 그 없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멘페 아니에요. 둘다몸 좋아요. 어? 아, 개강구다. 개강구? <웃음> 맹그러브그보다 개강구를 찾는 남자. 자, 여러분 삐꼬 님다 같이 한번 불러 볼까요? 어? 개강구다. 개강구. 개강구. 어 <웃음> <오, 웃음> 아, 멋있다. 멋있다. 아유. 아! 어때? 진트입은 강기영 같아? <웃음> <웃음> 저는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아. 강기영 님 요새 인기 최고인데 <웃음> 웃을 때좀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 더 아, 웃어 주세요. 정격 <웃음> 이 어! 정개, 정개, 정개. 물요 오, 뜰채, 뜰채. 아. 어. 오오몰렸어오 어, 진짜 물었다와 물었다. 아, 사이즈 더좋았야 아, 역시 오야야야 야, 야. 타고 올라 타고 올라 역시 진해 대장님 클라스 잘하지? 제가 봤을 때 까망이 형님 여기서 영수할 것 같습니다 형님 안 보여요? 물이 완전 똥물이야 진해 대장님이 잡으셨는데 홍구라운드잖아 아, 아, 아.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무서워 <웃음>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쳤어 우와. 사이즈 모드크랩. 아 역시 효자이네 이게 머드크랩이라 이게 머드크랩이라 뭐야 뭐야 커야또 잡혔어 아니 나가는 길에 또 잡았어 근데 손이, 손이 물리셨어 우와. 우와. 우와 미쳤는데 <목소리> 자 여러분 크기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오 그렇지 야야야 야, 야, 싸운다 역시 겁없는 아메리칸 와. 우와 아 여러분 이게 한국에 있는 겁니다 어, 미쳤다, 미쳤다. 엄지랑 비교해보세요 어느 정도 굵긴지 아시겠죠? 어. 자 이게 딱 뾰족한 게 수컷이고 넓은 게 암컷이거든요 어. 자 이거 딱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어. 얘 몸통이 집게예요 지금 열어봐서? 너봐서제가 얘보다 조금 작지? 네 얘보다 어, 좀더 어. 좀 작아요 네, 얘도 어 얘도 예쁜네. 큰데? 예. 예. 얘는? <웃음> 얘는? 암컷 야, 아, 아, 이거 딱, 어! 한 대, 한 대, 형님, 살수율 <4일, 수요일> 나갔습니다! <웃음>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4마리밖에 없는데 가득, 가득 찼어어 이게 200리터 짜리거든요, 아이스박스더큰거 가져오지 그랬어. 아, 소리, 소리, 소리. 효준이, 로추가 더 커가지고. 로추가 뭐냐면요, 잡으면 넣는 곳입니다, <웃음> 여러분. 체진망이에요. 체진망. 아, 예, 오해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웃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없네. 아, 이게 So, right now we have four. y a i s huge.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엄청 큰데, 내 거보단 음. 좀 작다, 이런 뜻이거든. 아, 정확했어. 어, <웃음> 정확하지. <웃음> 가 볼게요. 우리 불사대기막겠어 수수 그래, 질수 없어. 저부아기들 밖에 없네. 킵하신 거 있으세요? 나잘석 이발한 거. 아, 냉수대 이 냉수대. 아, 얘네가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냉수대라고 차가운 물이 들어가 지고 네. 자, 여러분 이제 워킹으로 할수 있는 거는 최선으로 다한거 같고 지금 스킨 들어가신 이제 두분 나오시면은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마리 반. 하나 집게 뜯었고만. 어. <웃음> 저랑 까방형님등에 산소통 같은 거있는데 저거 산소통 아니고 여러분 산소통 들어가서 잡는 거는 불법입니다. 저 조명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요, 이제. 제일 심심해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얼마 없네 하시면서 지금 뭐야 이게 사이즈 안 적은데요? 얘 예, 예, 큰데요? 아니몇마리요 이거? 어. 형님은요한 어, 마리네요 형님 <웃음> 죄송한데 이거 돌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와 이게 뭐야? 와, 대박이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웃음> 요런 애들 방생해야겠다 아유 잘가 자 얘네 아유 팔다리 없다 얘네 탈피하면 다 나거든요 어, 조심히 잡버릴거죠 아, 이제 어, 없어요 잘 이제 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0 마리 정도 잡았는데 다음 포인트 가가지고 더 많이 잡아볼게요 다음 포인트는 스킨도 많이 잡히는데 워킹도 좀 잡을 수 있다고 그래 저희 지금 분발 안하면 엉덩이 개두들어 맞거든요 물사대기 손잡고 가자 어 잠깐만 야와 어, 어, 어. 여러분 이게 집게 크기가 말이 안돼 근데 왜 계속 어디서 꿀이 내나지 않아요? 왜개 썩은데 나? 손냄는더 심해요 폐패. 또 마르면 이렇게 돼요 아똥난다아씨 아, <웃음> 어, 나도 그래? 아 잠깐만 맡아봐 아유 <웃음> <웃음> 음 <웃음> 수로스트레밍년 아 맞아 어 맞아 내가 봤어 이거 <웃음> 썩어 있었어 야야야 <웃음> 어, 진영아 진영아 <웃음> <웃음> <한> <웃음>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나 맹그로브 크랩 적을링 처음 봐자 <웃음> <그럼 저글링. 웃음> 여러분 다음 포인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지금 진해 대장님이 찜기를 가져와가지고 맹그로브 크랩을 쪄주시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맹그로브 크랩 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세팅하 나왔는데 지금 또 효주님이 청계헌터 크루분들이 <웃음> 지금 또 잡아오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찜기에 물 붓고 얘네 좀 기절해야 되잖아요 그럼 씻야죠 어떻게 시켜요 젓가락 입에 넣으면 돼아이 아가리 심해 심해는 아니고 기절 아 기절 아, 기절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아아 아, 좋아, 좋아, 그래. 좋 아아 나온다 나온다 거깨 어, 어, 어, 어, 어, 어, 조심하세요 시작 어, 임마 아, 아, 야 쉐, 어 잡아요 힘 대결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이야 아 기절했다 자 그래서 자 바로 넣어줘 넣어버려 아. 자 걔는 질때 무조건 저렇게 뒤집어서 쪄야 됩니다 안니면 살이 다 튀어나와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 마리만 더 넣을까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 더 오케이 자 여러분 쫙 한번 쪄줘 볼게요 여러분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다른 팀에서 잡아오고 있다니까 이거 다 방생 해줄게요 가라 와 거의 다 됐죠 어 뭐야 오신거예요 구원투수 야 <웃음> 뭐야 오와, <뭐와>. <웃음> 뭐야 쌀이좋은데요 <웃음> <뭐야. 웃음> <사이> <웃음> 30마리 이상 될것 <웃음> 것 같아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스 <웃음> 크레이지 <웃음> <웃음> <웃음> 우와 효주님 저희 챙겨 가도 되나요? 저? <웃음> 면 됩니까 챙겨 가도 그냥 안 들고 갈게요 우와 미남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노아서 가져갈게요 저 찐거 먹고 그리고 이쪽에 좀더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기새들 보세요 베이비벌트 여기 평균 나이 지금 38 이상입니다 여러분 18 아닙니다 38입니다 오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아보요와 은혜 이거 충추겠다 와 사람들 개 나도 좋아하잖아 나도. 진짜 아, 죄송한데 데커브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죄송한데 <웃음>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잡는 게더 재밌잖아요 또 맞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고 잡을게요 와우 와우 <웃음> <웃음> 개 미쳤다 와 약간 구린내나죠? 너무 <웃음> 잘한다 이게 약간 똥구린내나서 똥개라고도 많이 한대요 <웃음> 와 미쳤다 <웃음> 오, 뭐야 <왜>, 뭐야 <웃음> 이거 누가 하이 누가 하이 역시. 영씨 인생은 타이밍이지좀 <웃음> 뉴트리아처럼 드셨죠 일부러 <웃음> <웃음> 오 오 오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이렇게 살이 어, 나온 거. 어. 와 이거 까는 거 보세요. 오 오야. 장유 유 그쵸. 그니까. 아 장유수. 형님 장유수.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한번 <웃음> 뭐 먹어볼게요. 아, 아 진짜 오, 이거 진짜 <웃음> 너딱너딱 진짜 아, 너무 심이 켜날 마가지고. 감기 온이네아 형님 형님 욕 많이 드세요 그러다. <웃음> <웃음> 어때요? 어? 음. 아니 근데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간이 안돼 있어서 그렇죠 약간 간안 돼? 개살맛 리액션 탈락 아참 여기서 오 <웃음> 우와, <웃음> <진짜 짜다. 웃음> 우와 진짜 짜택불마호장 <짜다. 웃음> <웃음> <오장> 드릴게요 장정오 진짜 몰랐다 여러분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 제일 멀리서 못 먹게 아아 얘가 해산물을 못먹어 이거는 제가 또한번아 그래 잡았어요 제가 솔직히 저는 파라이 리액션 보고 싶었거든요 카메라가 너무 많네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요 잘 먹겠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나와 <웃음> 역시 이 봄날의 햇살이야 <웃음> 얼굴 개 썩었는데 너 지금 야 <웃음> 아, 맛있어요 <웃음> 어 진짜로 맛을 맛살 못 먹잖아 <웃음> 네어삼켰어 <웃음> 근데? <웃음> 네 아니요 내가 봤을 때너 이러다가 해산물 먹을 거 같아 요즘 뭐 그냥 잘 먹어요? <웃음> 아, 이제, 아, 아 아니, 현이 현이 아니. 제가 한번또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숫자리 아, 마 제가 한번더 나와야죠. 아 따가워 <웃음> 아이 집게가 좋으네 그래, 손을 이건 또 코에 껴줘야 돼 이거. 어때요? 리마 아, <웃음> 제일 큰거한번 까주세요 에이, 아 이거 꽂혔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딱 보면은 모래집이그 모래집 아 모래집 빼야 돼요 아 그거 먹으면 안돼요아 아, 그게 난 좋아하는 건데 아 <웃음> <웃음> 역시 모래집에 개깡구 찍어 먹는거 좋아하십니다 와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마다를 아. 먹는 것 바다를 먹는 거 같다. 바다를 먹는다. 거 아, 이 머리가 씹히는구나. 아, 그죠 아, 드셔 주세요. 드셔 주세요. 야냐. 빵이 먹고 싶다 그랬 그래. 아니요. 저 이거 내장 네, 못 먹네. <웃음> 내장 못 먹어. 아, 먹어 봐. 아니, 먹어봐. 우리 형님이 더 멀리서 이제 경계에 또 잠수해서 진짜 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배. 이게 뭐 200만 뷰다 칼에다 칼에. <웃음> 야 투하면 안 돼, 야토하면안 돼, 토하면안 돼, 야야, 투하면 안 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만. 근데 나도 싫어. 하어 근데 저저안 좋아해가지고 와. 양띠는 원래 그런가? 그러니까 까망아. 아, <웃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이번엔 청계 라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자뻘 제거 작업 하고. 아가미 뜯어야죠, 아가미 뜯어야죠. 국물요. 아 좋아요 좋아요 국물. 자 열어볼게요. 열어주세요. 자. 이야. 마청님이 한 그릇씩 배분해주세요. 여러분 다 분배했는데 까망형이 역시. 역시 마청님 형이 쪽목 뭐.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영상을 식사하시면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쳐먹을게요 초음에 <웃음> 와 리진다 와. 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 보이죠? 유튜브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재밌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안주하지 않고 다시 예수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뭐야? 자, 여러분 지금 뭐 발견했거든요? 진아미끄러미끄러 어, 아, 아, 아, 살아 있어? 아니, 그건... 아, 아, 진영아 너 손에서 냄새 나겠다 이제. 또,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여러분, 이걸로 벌레 제 옷에 네. 먹을 거야. 잠시만. 벌레 집어 자, 형님이 최고예요. 네, 봐봐. 형 네, 네, <웃음> 바로. 보건 <웃음> 모으겠다. 아, 이... 뭐 어, 자, 바로입니다. 야, 진영 아 한번 받아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개코, 개코, <웃음> 개코, 개코, <웃음> 개코. 아, 이거 찍지도 못했어. 자, 자. 아 이걸 잘했어 오 봐봐 야오 <웃음> 집게 <웃음> <오, 웃음> 어, 사이즈 보세요 어, 아, 형 근데. 얼굴만 해요 내 얼굴만 해? 어, 아 원래 네. 네. 아, 네. 좀 소독이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진장좀하나자 <웃음> 여러분 저는 집에 가도 됩니다 자 좀만 더 같이 해줘 아, <웃음> 아, <웃음> 아 손맛을 <웃음> 봐야 되는데 자더 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자 들어가라 오 잠깐만 왔다 왔다 왔다 청개청개청개청개 천개 천개 청개 놓쳤어 놓쳤어? 와 개깝이 자 이게 여러분 이 머드크랩이 굉장히 잘 오, 숨어요 한번 놓치면 끝이 너무 아깝다 야야야야야 진영아 진영아 진영아 야야야 <웃음> 야, 야 또저글링한다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야야야야, 진영아, 진영아 물리다. 야, 진영아 너 손가락 이 잃어 가고 있어 지금. 야, 야. 야, 뭐, 네 마리 잡은 것 같아? 이거 작으니까 방생? 발다리 다잘르고 미안해. 얘1발 어디갔어? 야야야! 야야야! 진영아! 집게로 맹그로브 끓으면 안 잡고, 크로스! 야야야야! 야, 진영아, 너가 다 했다. 야, 근데 괜찮아? 무렇지도 않아. 아니, 손에 피가 절절 나는데. 야, 야 이거는 연고 발라야겠다. 저 이제 더 이상 피 보면 안 되니까 갈까요? 가죠. 비건이 빨리 아, 집에 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벌레 한번 맞으세요. 벌레 집어 어, 제발 해드릴게요. 예. <웃음>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아...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 여러분 이렇게서 초대형 외래종 크랩, 크랙,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은혜? 이렇게 덜렁덜렁거린 거. 좀비. 아니 아니, 그 문희주 씨 몰라 이거? 줄. 알아. 아 뜨뜻 미지근한 거개박친아 너가 재미없었다 솔직히 이거는. <웃음> 이 리액션은 내가 재밌게 만든 게 아니라 너가 재밌게 만드는 거야. 자은아 이거 그거 같지 않아? 혹시 그거는 문희준씨? 정답이야 <웃음> 자 여러분 이맹그로브 크랩을 한번 보세요 집게 크기 보이시나요? 제 엄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때 엄청 크지? 오와. 장난 아니지? 어. <웃음> 너 리액션 좋은데? 아 잠깐만 너 여기 진짜 신기한 거야? 어 <웃음> 거짓말 하지마 내가 많이 잡아왔잖아 아니야 한 번밖에 못봤을걸 진짜로? 너이 집게 크기를 처음 본다고? 본 적은 있어 근데 왜 방금 그 리액션이 나왔어? 아니 리액션이 좋아도 지금왜 <웃음> 의심하고 살아? <웃음> 아니 미안한데 너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한 거야 너의 방금 진짜 속마음은 뭐였어? 개구나 <웃음> 그럼 리액션은 가짜였던 거네? <웃음> 나까지 속이지 마자 아. 여러분 요 어마어마한 맹그로브 크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네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한 40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바로 동남아에서 목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그 목재를 이렇게 덜렁덜렁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맹그로브 크랩인데 머드 크랩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흙 속에 바로 들어갑니다 얘네를 잡으면서 조그만걸 방생했을 때 흙이 있으면요 그흙 속에 바로 그냥 바바박하고 몸을 숨겨 들어가요 <웃음> 정목조... 진짜야, 진짜. 아, 이거 리얼이야? 어. 나까지 속이지 말라니까? 아니, 목조에 붙어온 게. 신기해. 목조에 붙어온 거야? <웃음> <웃음> 야, 재밌네. 아, 근데 적당해야 돼. 왠줄 알아? 나까지 속아. 아니, 아, 나중에... 나 진짜라니까? 아, 진짜야? 어. 목조에 이렇게. <웃음> <웃음> 아무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지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외래종이인데도 불구하고 금지체장도 있고 금어기도 있습니다 금지체장이 갑장 6cm 이하면 잡으시면 안 돼요 금어기는 10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전에 잡으시거나 3월 후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요 녀석이 때까지 많이 잡아가지고 간장게장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해먹었었는데 오늘은 뭘 해먹는 거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개를 먹었는데 개를 이렇게 먹었을 때 가장 맛있더라고요 개를 숯불구이로 먹었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저기 공사를 해가지고 <놀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저거 살짝 꺼지면 할게요 <놀람> 어 됐다 소리 안나죠? <놀람> <놀람> 보통 숯불구이 에 하면 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여러 육류 쪽 아니면 새우 이런 것까지 많이 먹는데 개숯불구이는 사실 잘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딱 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뭐냐 바로 바로 바로 맹그로브 크림 숯불구이를 먹어보자 지지래? <웃음> <웃음> 아, <웃음> 너 오늘 그거 하지 마. <웃음> 자, 그럼 그래서 오늘 메뉴는 간, 아. <웃음> 아니, 아니, 이건 <웃음> 저런 거다간 따요, 너 자, 여러분, 지금 거대한 놈두 마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한 마리는 숯불에 하고, 또한 마리는 호일에 통으로 싸가지고, 고구마 감자 넣는 거 그냥 숯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얘를 들고 목욕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띠리리리. 간이 목욕탕. 프라이아 가래. 얘네들을 깨끗하게 씻어볼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얘네가 머드크랩 이잖아요 진흙 속에 있기 때문에, 요 진흙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래기들 바로 양치시켜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라볼게 한 거는 저 멀리 꺼지고 다음 레퀴와라 똑같이 조조조조조조 자라볼 이렇게 두 마리 다싹다씻었졌으면은한 마리는 손질하고 한 마리는 손질을 안 하고 통으로 호일을 싸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질한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너는 잠깐만 저기서 놀고 있어 문의 주시 춤추고 있어. 헤이 <놀람> 눈에이좀 아, <놀람> <웃음> 아, 무섭다. <웃음> <놀람> 네가 이래 내눈 앞에서 갑자기 카메라 돌리잖아요. 이 하면 솔직히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 이렇게 카메라 잡고 있다가 내가 먼저... <웃음> 자 여러분 얘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수회입니다 암캐는 이렇게 배가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자이수회 성별 껍데기 딱베긴 다음에 여기를 딱 뜯어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구멍 있죠 롱구멍을 딱 잡고 하나 둘 열려라 정개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순수 애들이왜 진짜 <웃음> 어 맞아 <웃음> 다시 해줘 하나 둘셋 열려라 정개 이야 <웃음> <Yeah. 웃음>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자 이게 모래집입니다 이 모래집을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떼면은 제거가 돼요 자 여러분 이러면은 순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자, 옆에 이거 이거 뭐예요 은혜씨 <웃음> 더러쉬. 아가미를 다 떼주면 됩니다. 아가미가 개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래요. 왜냐면 얘네가 호흡을 하면서 역과기 같은 역할이죠. 여기에 더러운 게 많이 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헌터팡 초창기 할때 간장게장에 아가미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쳐 넣고 마지막에 먹을 때 뭔가 되게 톡톡톡 터지는 맛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그게 아가미였더라고. 그렇게 1년도가지 먹었어요. 근데... 근데 멀쩡했어요. 아니, 개웃기 뭐지 알 아니, 감정 조절이 있는 게 어, 없죠. 진짜 놀라면. 좀 그러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떼어낼게 나갈 나갈 나갈 나갈 나갈 나갈 뜯어버렸어 뜯어 뜯어 버려 다 버려 나갈이랑 이빨을 싹다 빼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 은 굽기 좋게 얘를 한반 정도로만 라삭 잘라줄게요 우 와, 여러분 이게 싹다 살입니다 자 여러분 얘는 요렇게 하고 바로 숯불에 넣으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게 등딱지 있죠 자이 등딱지는 라면 같은데 국물을 내기에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게 숯불에 앓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딱 까보니까 딱히 먹을 게 없죠 네. 어. 내장우이나 원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없으니까 이거는 버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개등딱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등딱지를 좋아하더라 은혜야 그래서 나 버린다고 했을 때 구독 취소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청개 잡은 그날 밤에 거기서 즉석으로 개 뚜껑 먹은 거예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제발 버린다 은혜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녀석을음악주로쌓야 되잖아요 그전에 숯에 먼저 불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호에다가 바로 숯을 자 그리고 이게 활성랄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안쪽에 이렇게 해두고 이 위로 해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쌓았으면부탁 가스 토치 해가지고 바로 도킹, 킹 돌려버서 가스 쏴야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도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와우 와우 잠깐 대기. 왜? 여기다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또 맛을 좀돋꿀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롱롱롱. 히히. 야. <웃음> 진짜 왜? 기어 맞추기 하죠. <웃음> 자이 소금을 살짝 겉에 조금 많이 뿌려 놓을게요. 어차피 등갑을 깨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짭조름함이 안에 배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롱히. 아, 괜찮지? 뭐야, 목소리도. <웃음> 뭐, 아니, 너가 그 표정이 너무 웃겨 가지고. 루 <웃음> 자, 다음은 필살기. 리즈 어, 찌즈버거 사주세요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거 지할수 있어? 띠드버거 <웃음> 띠드버거 다주요 여러분 참고로 정말 진짜로 지금 왼쪽에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거든요 저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은혜 너 장인어른 앞에서도 이렇게 막 애교부리고 띠드버거 다 띠드버거 <웃음> 여기서 해봐 띠드버거 다 띠드버거 <웃음> 띠드버거 띠드버거 야야야야야 <웃음> 이거 꽉돌려야돼 어. 지금 내 표정 알지 이거 진심인 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진심으로 은혜한테 나올 때 표정이에요 아빠 오? 아, 오, 죄송해요 은혜야 <웃음> 치즈가 여기 붙어서 녹아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서 녹고 있는데 자, 이 치즈를 여기 등값 위에 올려줄게요 왜 등값 위에 근데 올리는 거야? 등값을 떼고 안에다 넣어버릴까? 아니다 왜? 그러면 은 분리하는 어. 거랑 뭐가 다를까 그래 사실 다를게 없지 나도 그 생각이었어 자 이제 여기서 쫙 말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겹 딱 감싸고 한겹 더딱 열어가지고 바로 뜯어봐서 한겹 더 합니다 한겹 더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수을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 아까 만든 벽돌을 그냥 바로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술 위로 올려가지고 구워주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올릴 건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진짜 이렇게 중심 잡는 건데 이게 무슨 고집이야 <웃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바로 딱요요 요 맹... 오자요 맹그로브 그넷내기 그리고... 그 올려버려 자 얘도 딱 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쫙구워지면 되는데 조금 더 구워졌을 때 양념 같은 거 하나 딱 추가할게요 이게 무조건 추가해야 맛있는 게딱 하나 있거든요 로터로터로터걔가 조금 익힐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여러분 조금 빨개진 것 같으면 자 한번 다시 뒤집어 주고 오 육즙 떨어진 거 보이시죠 쉣 여러분 여기 내장이 흘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오쉣더팍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마칼라게요 정도 딱 익어 가면은 자요 라스테롤 롬롬롬롬롬롬롬롬롬롬 쉬잉 야 큰일 났네 이게 다 녹았네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여기 싹 해주고 자한번더 여기 요 정도만 또 해가지고 요거는 바로 들고 갑니다 자 그리고 요 개에다가 요렇게 싹 발라줍니다 안에 처장. 여러분 여기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쏙 처장 자 여러분, 내 버터만 바르고 딱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리라리 이렇게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계속 한번 구워볼게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지금 대충 40분 정도 구워졌거든요이 정도면 다된것 같아요. 우와, 이로와봐 이거 맞봐내 옷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가, 가, 가. 자, 다된 거는 띠리리리라이비리, 라이켄플라이 화려. 자, 그럼 나머지 한 마리도 지금 완벽하게 됐거든요. 요것도 옆에 두고. 자, 이제 대망의 맹그로브 크랩 수찜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어 되게 가벼워졌어? 수분이 나가면서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자, 이 테이블에 그냥 올려버릴게요. 요! 자, 레봉박도 합니다. 띠리리. 야, 이거 미쳤는데? 우와, <웃음> 위에 치즈가. <웃음> 야, 이거 치즈 때문에 그런구나. 나 내장 다새 나온 줄 알고. 우와, 여러분. 미쳤는데요, 이거? 이 상태에서 바로 껍질 까봐야겠다, 맞지? 아. 자, 여러분. 께서 맹그로브 크랩 수불구야 맹그로브 크랩 수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숯찜은 굉장히 뜨거우기 때문에 구이를 먼저 먹으면서 식혀준다만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요 숯구이 한번 먼저 먹을게요 오 뜨거워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은혜들 냄새를 먼저 맡았기 때문에 이게 바질과 버터가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숯불구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개 요리 중에 숯불구이가 진짜 최고예요 꽃게나 이런 거 잡을 시간 아니면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바로 먹게요 초배를 여러분, 개 미쳤어요. 일단, 이 숯불구의 장점이 뭐냐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가지고, 탁 터지면서 그 개의 숯불향이 엄청납니다. 다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음. 에성우아 에. 더러운 거 모자이크 해줘 에에나 에, 에. 모자이크 할게요, 리바게 자, 요거 하나 남은 거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씨. 초베르. 와, 은혜야. 육즙 찍으 이거? 어디? 여기, 여기. 어... 육즙 찍으지? 핥터. 아우씨, 진짜 개 더럽다. <웃음> 네가? 아니, 가 아니, 아가할줄 몰랐어. <웃음> <웃음> 나를 6년 반는데 내가 이런 거할줄 몰랐다고? 난 바로 빨아버리지. 아니길 바랬어. 거짓말이야. 근데 지금 빠는 라인 있지. 개 맛있어. 소금 간이 되어 있었어. <웃음> <웃음> 뭐 묻었어, 혹시 입에? 왜? 지저분해 보이면 안 되잖아. 곰팡이 분해랑 키스해야 되는데. 개 싫겠다. <웃음> 나만 가져갈 수 없어. <웃음> 실제 피해자 얘는 오늘 밤에도 장인어른 가시면 장인어른 안 간대.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숯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그래서 분해를 한번 해줘야 돼요. 우와. 야, 이거 미쳤는데 은혜야 너 국물 먹을래? 아니. 잠시만요. 이 정도면 있잖아. 너는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를 그냥 못 먹는 거구나. 맞지? 어. 왜? 너 손이. <웃음> 너 손이 다았잖아 아, 이거는 그야 인종차별을 넘어선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와이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넌날 좋아야 해 되는데 띠용 띠용 <웃음> <디용. 웃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너만 나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널 가질 수 있었지 맞아 난 나쁜 여자를 좋아하거든 <웃음> 자 여러분 제가 내장 싫어하잖아요 국물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냄새 진짜 개찌려 자 마셔볼게요 초베 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저개 국물 보고 맛이 나온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다시 먹어볼게 야씨와야은아 너는 진짜 넌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개 등딱지 국물을 못 처먹은 거야 넌개구회할 거야 넌 죽기 전 지금 내가 한 마리 생각날 거야 야,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는 맛이었어 진짜 야 이거 너무 기대 되는데 자 자를게요 라삭 자 여러분 개 수찜 이렇게 살이 나왔습니다 어때? 맛있어 보여? 와... 진짜 질이지 이거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개 지렸어, 내야 수분기가 좀 많았거든, 숯불고 있는. 근데 얘는 그냥 너무 딱 좋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겉에 뿌려도 간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속까지. 지금 딱 그거야. 겉에만 뿌렸잖아, 등값에다가. 근데 여러분, 안까지 지금 굉장히 짭조름한 맛이 배어있어요. 속은 네가 빨고 있으니까 그런 거아니까 응, 음, 음. 다 속인데요. 아, 아, 빨았어, 다 이게 등딱지 있구나.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언니야 이거 이건... 너안 먹을래? 아빠 한입 줘 장인어른? 한번 모셔봐 응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빠 유튜브 진출 <웃음>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개 좋아하세요? 개 이제 좋아하지 한번 드셔보세요 좀 커요 좀 잘라드릴까요? 아니 됐어 음형다 <웃음> 음, <여기는>. 음. <웃음> 하시고 바로 맛있네 어떻게 괜찮죠? 어 괜찮네 괜찮죠? 이게 외래종 개예요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추베르 혹시 가능하세요? <웃음> <웃음> 야너 왜그래? 맛있는 거 사드려요 오다 드셔서 아니 다드셔는데 아니 아빠 먹방 많이 봐서 이런 거 많이 <웃음> 먹는다고 <먹으러 웃음>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빠 내려봐 <웃음> 아니 점점 출연하셔야겠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만 <웃음> 네 우리 언터팡화이팅 <헌트팡>, <웃음> 여러분 장인어른으로 영상 끝낼게요 영상 끝 <웃음>